타이틀이 뭐냐고. <웃음> 어, 주어진 문장을 간접 의무를 이용한 한 단정을 먹고 싶어요. 이거는 x 포인트로 갑니다. 주의, 주의해야, 할 네. 자, 주의해야 할 간접 의무냐 주의해야 할 간접 의무문. 극접 의무문 아니고 간접 의무문. 다시 말하면, 간접 의무형이건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또 다른 문장이 뭐로 들어간다? 종속절로 들어간다 그랬지? 네. 그리고 이 간접 의무문은 종속절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순이 문제가 된다. 종속절로 들어가면서 무슨 어순이 되냐면 평성은 어순이 된다. 주의를 사업중원하죠 네. 평성은 어순이다. 의무사 있으면 의주도 어순. 의무사 없으면 if 주어 동사. 그지 Okay. 이런 어수. 그 다음에, if나, whether, 주어, 동사, 어수. 순문서 없는 의문문일 경우야. 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앞에 생각동사가 나왔을 때또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죠 주절에 생각동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 생각동사예요. 여기서 바로 씁니다. 생각동사 나왔을 때는, t 크라든가 빌리브 라든가 서포즈 라든가 e 스펙 e c t i m a g i s s 이런 생각동사가 나오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꿀 때, 어떻게 된다고요? 어, 이 문사 튀어나간다. 튀어나온다 이렇게. 볼... 네, 이렇게 튀어나온다 그치? 네. 그럼 나머지 써주면 되는 거야. 주의해서. 봐요. 아, 튀어나왔어. 이거. 자랐거든요. 어어어 나머지 제둘땡 써도 되겠지. 네. 그리고 그다음 문제인데 이거를 게 쓰면 안 되잖아. 너 지금 U m a 이치 소설 써 띠고 이렇게 썼잖아 이렇게. 그러면 무릎 안 되지. 네. 좀안 돼. 왜 갑자기 목으을 주어 빼냐고요. 그대로. 주어인 의문사. 얘가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플러스 주어잖아. 네. 야 앞으로 그 튀어나왔으니까 나머지 써주면 되는 거잖요그 다음에 그대로 유어. 맞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밑에 건 뭐가 문제냐면 의문사인 동시에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주어야 3문장을 바꿔주면 3문으을 바꿔주면 어떻게 쓰면 돼요? 어, 뒤에 너 해주고, 나머지 뒤에 의지도 없음 써줄 때, 변함이 없다. 누가 방귀 껐니? 누가, 의문사에 의해서 동시에 주어니까. 너, 그리고 w 인드 누가 방귀를 껐니? 내려온다. 네, 그죠? 살짝 신기하다. 이것도 무슨 동사야? 생각동사잖아. 네. 생각동사니까 얘 튀어나가겠죠? 의문사, 의문사 앞으로 피어나왔어 그러면, 자, 와이비 음, 되지? Yes. 어, 그럼 와이. 그 다음에 뭐야 이제? 어, do you? yes. 오케이. 이렇게 써주고. 나머지 써주면 되잖아요, 나머지. 얘가 주머니였네? 얘가 동사였네?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 is? 오케이. 무릎이 붙을까 안 붙을까는 여기서 결정합니다. 그쵸? 너무 많았어. 자, 아니, 있다. 아, 원더를샷 하고 있다. 어, 뭐다나 궁금해. 너무 어, 몸에 여기가 입수 안써 쓰죠? 네. 오케이 의지 어, 동사니까 입부 주어 동사 여기 있잖아 뭐나 시그다 뭐나 와야돼 여기 과거형 주로 d r a 그다음에 어 l e t 나 어른표 부터 안부터 여기 있잖아 주절 주절이 평소인데 왜 붙여 우리... 붙이 네. 붙이려고 부 하려고 그랬지 <웃음> <웃음> 그리고 예전 아니에요. 여, 여기부터는 황금 하면 는데 여기가 주조인데아는건 없었잖아. 알겠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주위에 대해 간접인물은 뭐가 중요하나 어순이 의지동이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의문사가 튀어나갈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해. 생각해. 튀어나가면. <웃음> 나머지 나 것도 점차적으로 쓰면 됩니다. <웃음> 의문사가 없는 의문에서는 못쓴나 이프나 웨더를 써준다. 이프나 웨더를 써준다. 어디니? 여기, 여기. 됐지? 네, 의문사가 동시에 의문사인 동시에 주어일 수도 있다. 주로 의문 대명사일 때 그렇습니다. 왓이나 아니면 피치나 아니면 쿠 같은 거 나왔어요. 그죠? 어, 그럴 때는 이제 의지동어니 의문사 플러스. 어 근데 주어 없네요. 어, 주어야 동시에. 이거 동사 써준다. 이때 동사는 일반 동사일지라도 브나 디 디드. 주나 더지나 뒤도 안써고 그냥 일마 등에서 나온 데, 그지? 그서가 주고 있